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요즘 야바위 하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핫하죠 저희 태식이는 일반적인 건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어, 저희 태식이는 볼펜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 태식이가 볼펜으로 야바위 하는 걸 오늘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은 태식이가 볼펜 얼마나 잘 돌리는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알았어 알았어 태식이가 무서워 태식이가 볼펜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줄게 잠깐만 야 여기서 Nope 니가 원하던 불펜이 아니야 <목소리> 잠깐만 어. 봐만아자 잠깐 <웃음> 뭐 이걸로보자 돌려봐. 너잘 돌리잖아. 엄청 막 엄청 빨리 돌리잖아. 어머. 왜 뜯어버리네 매주 <웃음> 사먹어 너는. 야바이를 해봅시다. 야바이를 해봅시다. 맞아. 야바이를 한국에 좀 볼펜 좀 줘보세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 같지 않아요? 좀 빼는 거봐 잡아야지! 이못 <웃음> 잡게 지도움 <하지. 웃음> 없을 거야! 볼펜있지 태식이 좋아하는 볼펜 우선은 엄마 손 어디 있는지 맞춰보자 자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어딨게! 너무 천천히 <웃음> 너무 빨리 하나? 어딨어디 어디? <웃음> 아니 거기 어 거기 있어 자 태식아 다시 자자여있다 어딨게? 거기에 공주가 맞췄어? 어디게 오! 태식이 천재! 우리 태식이 천재야. 자, 이제, 이제 우리 종이컵에다 놓고 해볼까? 태식아, 집중해. 집중해. 여기. 아니, 집중해야지. 태식아. 여기 있지? 여기다 놓고. 어디게 아니야. <웃음> 여기다 놓어 여기. 태식아, 여기. 너가 좋아하는 볼펜. 볼펜, 펭귄 볼펜, 여기다 놓지? 자, 자, 슈우우우우우우 <웃음> 자, 한번우세개 가지고 우보자우리우우우 여기 엄우 여기다 놓다, 여기 놓고 종이컵 세 개. 자, 우우우어디우 어디? 태식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태식아+ 태식아 어디 있어 여기 소리가 들려 지금 엄마가 이렇게 형태를 주는데도 몰라 그렇지 태식이 천재 펭기복펭이 엄마가 여기다가 숨길 거예요 자+ 자 어디 갔을까. 삐고, 거기 있다! 다 했어요, 우리 태식이 천재! <웃음> 우리 태식이랑 야바위를 해봤는데요. 비록 볼펜은 <웃음> 이렇게 다 박살이 났지만, 우리 태식이는 야바위 천재인 걸로 <웃음> 결론 났습니다. 안녕! <웃음>